안녕하십니까 스펙터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구요 아침 8시 8분 입니다 어제 제가 그 시시한 스트리밍 방송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짚어 가지고 그 방송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셔 가지고 그좀 아쉬운 마음에 또 이렇게 영상을 따로 다시 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사전에 예고 없이 한번 영상 그스트림을 유튜브로 하다보니까 하다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어, 짚어 가면서 보신 분들은 또 반복 반복으로 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어, 다시 한번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차차업 키는 핵심은 AAUU가 리드한다 라고 저는 이제 딱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AAUU가 뭐냐 생소하실 텐데 제가 지은 그 약자고요.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하나 빠졌, 빠졌네요. 어도비 그 다음에 자 어도비 자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Adobe, 그 다음에, Unreal, Unity. 어, 이렇게 4개 업체가 리드한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이제 4차 산업에 쓰이는 AR, VR, 그 다음에 게임 산업, 3D 프린트, 3D 설계, UX, UI, 영화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에 이 제품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리는 이네 가지 회사들 중에 언니얼 빼고는 다 지금 그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눈높이를 많이 낮춰가지고. 아이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좀 중수나 고수분들은 이 영상은 그냥 참고로 아 그냥 좀 가만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차 산업혁명은 이 보시면은 인공지능 뭐 여러가지 가 있는데 어이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사물인터넷 되어있죠 그 다음에 뭐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같은 7세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기술 혁신이다. 이렇게 되 있죠. 그래서 어려운 말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세상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네, 많이 바뀐다는 얘기고,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거보시면알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지금, 우리가 지금 찝는 4차 산업에도 여러가지 섹터가 있어요. 그 섹터 중에, 우리는 어느 섹터에 지금 오늘 얘기할 거라면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어, 이쪽에 있는 4차 산업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기 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음, 무슨 일을 했는지, 스펙트 니가 그래, 무슨 작업을 했나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영상은 제가 실시간 시간 스트리밍을 보여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작업했는지 을좀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것들은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요 어, 풍래 시렌3뭐 게임을 만들었다 9년 전에 만들었던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제가 방송국에서 방송 타이틀도 제작을 했습니다. 방송 타이틀 여기 있죠. 방송 타이틀 여기서 3D로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KOG라고 게임, 엘소드를 유명한 게임회사 있죠? 거기 이제 제가 시네마트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많죠? 엘소드. 예, 그래서 엘소드 많이 작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올리지는 않았어요.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3년 전거만볼 수가 있네요. 그, 최근거는 제가 뭐 여러가지 보안 이슈나 그런 이제 비공개로 인해서 그 작업 내용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작업하고 있냐면 AR, VR 그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됐고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유니티 먼저 보겠습니다 유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 쪽에 지금 모바일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콘솔 게임도 PC 게임도 하고 있지만은 모바일 게임에서 지금 주로 제작하에서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 이쪽은 이제 유니티는 때깔이 그렇게 막 화려하지는 못해 가지고 가볍고 좀 이제 어좀 간단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이제 모바일 게임 위주로 이 엔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용했던 게임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좀 생소한 게임들이 많은데 뭐 에이저 오 매직 뭐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 이런 게임을 이제 유니티 게임으로 이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내용이 좀 영상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아좀 빨리빨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이런거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이제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유니티 쪽 들어가시면은 어, 유니티 닷컴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여기 들어오시면은 자 활용 사례 뭐 이렇게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라스 s t d a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 제작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있는 이 화면은 지금 오토데스크 마야에 있는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엔진으로 넘겨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야람 툴도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엔진이 지금 올라가 있죠 엔진에 올라와서 엔진 지금 에디터에서 지금 어 지금 UI 넣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지금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실기 화면이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우리는 최근에 유니티 에이지를 이용한 u 에 전략의 일환으로 유니티 어, 아우디언스 뭐, 뭐 뭐라고 적겠네요 뭐 그렇게 뭐, 아무튼 좋다 얘기입니다. 유니티는 지구 마지막 날에 빌드를 하고 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게임은 저희가 출시한 게임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임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었네요 어,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유니티는 가볍게 좀 캐주얼하게 돌리는 게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유니티에 대한, 그, 먼저 보겠습니다. 유니티는 지금, 티커 유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티커 유로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좀 상승, 지금, 기세로 지금 되어 있죠. 지금 상,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어, 디까지 올라갈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의 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의 깊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추세선이 요렇게 지금 되어있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지금 계속 가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괜찮은 회사다 유니티라는 회사 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딱딱딱딱 될 거니까 이쯤에 오면은 저좀한 90달러 초반에 내려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니티.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니티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언니얼 봐야겠죠? 자, 언니얼. 저희 회사도 어, 언니얼 프로젝트가 한 거의 80%고요. 유니티 한 2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얼 같은 경우는 때깔이 아, 자체적으로 뭐 대충 해도 라이팅 라이트라도 대충 설치해도 때깔 자체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빵이 됩니다. 그래서 어, 고퀄리티 게임을 사용할 때이 어, 언리얼 이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나요? 파이널 판타지 이번에 세븐 리메이크 나왔죠? 그것도 이 언리얼 이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플레이스테이션 5, 4, 엑스박스, 엑스박스 1, 뭐, 스위치, 뭐, 플레이스테이션 VR, 스팀, 오클러스, 뭐, 와 쟁쟁하죠 네, 서드파티들이. 네, 그래서 어, 대단한 엔진이다. 저도 쓰면서 계속 놀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니티 아 위태아이어 언리얼 엔진을 만든. 이 지금 제작사가 에픽입니다 에픽 에픽 회사에서 언리얼 엔진을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에픽은 지금 상장이 안 되어 있어요 개인 소유 회사입니다 설립자 ceo인 팀스 뭐팀 스웨니는 회사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기업이자 세계 최대 비디오 게임 회사인 텐센트 홀딩스 에서는 2012년 에픽게임즈의 지분 40% 를 인수했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잠깐 잡음이 들릴까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밥을 해놔 가지고 밥, 밥 취사가 지금 되고 있는 소리죠 전개 빠진 소리가 하나 났습니다 밥이 방송 끝나면 밥 먹어야죠 네. 그래서 ipo 는 지금 예정이 안돼 있는데 예, i p o 를 만약에 하게 되면 대박 터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4차 산업혁명의 어, 핵심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언리얼 엔진은 어, PC, 콘솔에 같은 이제 하이퀄리티, 고퀄리티 게임에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는 가벼운 게임들, 그 다음에 AR, vr 위주의 그런 이제 간단하게 돌아가는 것들 위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애플이 내년에 애플 그 글래스 나오죠. 애플 글래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UI 배치나 UX 작업도 유니티에서 작업을 해서 어, 이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글래스 한번 볼까요. 애플 글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 글래스가 나오는데 이 렌즈 안에서 이 지금 보면은 UI, UI가 떠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도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뭐 여러가지 뭐 날씨라든가 아니면 내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언리얼 엔진으로 가볍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아이폰 기반으로 페어링해서 이 렌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모든 산업의, 산업의 시작은 결국에는 유니티랑 언리얼에서 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어, 했죠. 이거 했고, 게임이 했고, 이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언리얼하고 유니티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게임 잡으로 검색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가 뭐냐면은, 어 이제 게임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나 아니면 경력자들,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자희 게시판 보면은, 나와있죠. 뭐이런저거이넘어고 싶네요. 라면서 실습 면접. 종독이요. 뭐이런 뭐 나와있죠. 그 다음에 뭐 궁금해요. 이런것도 있고. 그러면 애니메이터 준비중인데 이펙터 고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게임업계 썰도 있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니어라고윈티 그쪽으로 투자를 할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보시면 이제 어도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유니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유니티. 자, 유니티라고 검색해서 조금 내려봅니다. 내려보면은 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보면은 어, 기본적으로 이 보면은 어, 이거 팀4 2에서 유니티 크레트 개발자 모지. 네마블 컴퍼니에서 언리얼 엔진 어, 개발자 모지. 되어있죠 여기도 유니티 엔진 여기도 유니티 이렇게 되어있죠 네. 그래서 많은 수요가 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 한번 볼까요 언리얼 엔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나와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유니티 언리얼 이 되어있죠 그 다음에 어, 여러가지 지금 그래픽 리소스를 다루는 포괄적인 뭐 그걸 한다 그 다음에 뭐 맥스마야 사용자 이렇게 되어있죠 네. 그래서 어, 많이 쓰인다 정말로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좀더 내려볼까요? 내려보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이 부분 또 유니티 있죠? 또 유니티, 또 유니티, 어, 그다음에 유니티 3D 뭐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어,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리얼도 한번 검색해볼까요? 여기서 또, 또 언리얼 다 치면은 또 김네 내용 네, 나오겠죠? 내용이 자이 보면은 엑셀 게임즈에서뭐배경아티스트 모집 이런 어, 내용 네, 내네요. 네, 네. 어, 어, 클라이언트 개발자, 엔니 개발자 네, 이거 고요 라인 게임즈 한번 볼까요 라인 게임즈 이 보면은 뭐, 언리얼 엔진, 유니티 엔진, 언리얼 포이렇 나와있죠. 네 그래서 어, 수요가 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서 지금 블레이드 소울 같은 <웃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네마블 컴퍼니, 자, 뭔가요? 네마블 컴퍼니에서 지금 담당 업무 지금 나와있죠. 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언리얼 4 개발 경험자 돼있죠. 네, 언리얼 포 개발 경험자 네, 게임 렌더링 게임 컨텐츠 개발 자 그래서 어, 고퀄리티 게임은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잘 활용해 가지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i2d 부분이죠 어도비 제품이죠 그래서 뭐 2d 뭐 ux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다 이게 나옵니다 보게 되면, 은워화 뭐 배경 모지뭐 이렇게 되어있죠. 워화쪽 보면은, 당연히 일러스트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 뭐 포토샵,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 이렇게 되어있죠. 네.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많이 쓰는 거니까, 아, 굳이 뭐하서만 들어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어도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 이걸 좀 넣고 되게. 어도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포토샵, 일러스트, 애프터이펙트, 프리미어 뭐 이런 것들 영상 편집 툴이나 2D 편집 툴 있죠? 그런 것들이 다이 어도비에서 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뭐 오토데스크도 그렇지만은 어도비도 구독 경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달이 얼마, 1 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묶음으로 지금 보면은 클라우드로 되어있죠 experience 클라우드로 되어있는데 묶음 처리 해가지고 각 산업에 맞게끔 제품들을 좀 이렇게 다양화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obe.com 으로 보시면은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픽 디자인, 동영상 여러가지 다 있죠 arvr 그래서 그 ui 나 ux 에서는 이 오토비 제품을 사용 안하고는 어 시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포토샵 일러스트 라이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어 또뭐 있나요 오토비 또뭐 있나 어뭐 일단 많이는 안 나와 있는데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근데 전문품 전제 품아이 지금 그래픽 디자인에 관련돼서만 나왔네요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야, 그러면 동영상 가면은 이 밑에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어도비 오디션 어도비 애프터 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산업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니티, 언리얼, 그 다음에 어, 어도비 이 제품들이 이 제품들의 이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오토데스크를 제가 빠뜨렸네요 오토데스크 봐야 되겠죠 네. 오토데스크의 제품들은 어, 보면 오토캐드로 유명하죠 오토캐드 그 다음에 오토캐드 그 다음에 마야 3ds Max, 여러가지 또그 밑으로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노월드 있죠 최근에 마야가 아놀드 렌더를 인수해서 마야 자체로 아놀드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벤터 설계 프로그램도 있고 또 보면은 그 우리 라이다 프로, 프로그램 그 라이다 그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리캡 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데스크 제품은 어, 지금 국내에서는 어, CAD하고 맥스 마야를 만듭니다. 그래서 3DS 맥스가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그때는 가격이 쌌거든요 마야는 좀 가격이 좀 됐고 그래가지고 저퀄리티 좀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게임들은 이제 3ds 맥스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고퀄리티 영화산업에서 마야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야유주입니다 그주 베이스는 마야하고 서브로 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차이는 요즘엔 툴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나도 아, 뭐 상향 편준화 되있긴 한데 아직까지도 마야가 더 좋다 왜냐면은 마야가 더 안정적이고 어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쉽게 비포트에서 돌릴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여러가지 어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에 있는 쓰레인 있죠 NC 넥슨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그 그... 대형사들도 어,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마야로 프로젝트를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퀄리티 영화, 이제 게임 산업도 이제 마야로 제작하는 그파이프라인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 1년에 200만원 정도의 어, 구독료를 내고 이렇게 지금 제품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옵션별로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 다양한 상품에는 월별 하면은 26만원 1년 하면은 한한 210만원 정도 되네요 3년 하면은 550만원 이렇게 구독경제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은 한카피다한 600만원인가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독경제 시스템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구독경제 시스템이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엑스박스 그, 그 게임패스 그것도 구독경력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은 소니보다는 엑스박스다 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달, 그 계속 매수, 매수하고 있는게 어, 그런 추세, 추세의 영향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로 3d, 3D 작업을 거의 대부분 다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나 나오... 네, 이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화장실을 어, 갔다 와서 물한잔 마시고 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AA u 가 리드한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토, 어, 오토데스크, 어도비, 어, 네, 그다음에 오토 데스크 어도비 어니얼 유니티에 있죠 그다음에 AR, VR, 영화산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이제 2부에서는 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나 영화 산업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에 어 경력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cglink.com입니다. cglink.com 글자가 애매하게 돼서 여어볼게요 c g l i Com입니다. 여기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이 사이트가 뜨는데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실무자, 그 다음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산업으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보시면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시면은 자유 게시판, 여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이 꽃나, 애니메이터 꽃나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익명 뭐 게시판에서, 뭐 이런 내용들, 애니메이션, 국내 이제 산업에 대한 분위기, 전망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분위기,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델링, 뭐, 애니메이션, 뭐, 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 현업에서 공부, 공부는 산업이나,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게 되면은 고인 고직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뭐 회사들에서 다 조그만 회사들입니다. 좀 보면은 어이런 이제 회사들에서 어 이제 그 작업자를 뽑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봐서는 이제 뭐 별로 별로 뭔그 영감이 잘안 들죠,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걸 보시면 CG랜드라고도 있습니다. CG랜드.com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이제 부인구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보면 뭐 팩, 어컨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디지털 아이디어, 버스 그 다음에 로커스 덱스터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오크니라는 회사는 우리 유명하죠? 그 뽀로로로 유명하죠? 그뽀로로 제작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뽀로로에서도 지금 뽑고 있어요. 사람을.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 되어있죠. 네. 제네럴 우드 브랜드 언니얼 되어있죠. 여기도, 언니, 여기도 언니얼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어, 이 같은 경우는 마야로 기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야로. 애니메이션 쪽은 거의 다 마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가끔가다 맥스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마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그 네, 다음에 이제 모팩 한번 볼까요 모팩은 영화 드라마에 들어가는 CG나 여러가지 광고 그런 쪽으로 많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냥 화습니다 뭐 마야 되어있죠 마야, 언니얼 포악이 되어있죠 아이고 무상을 네 죽여도 했는데 이랜드로 가야 되는데, 워낙 제가 많이 뛰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까이 보시면 은 에너지 어, 내용들이 있는데, 애플리이션이 보면 마야 지브러쉬 얘가돼 있죠. 마야 닭대분 마야입니다. 네, 네, 마야 속스트스 페인터 말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다 마야 쓴다. 그 다음에 또, 또 이제 대형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알프레드 이미지웍스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지금 최근에는 그 게임 시네마틱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광고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어 뭐를 하는 보시면은 오토데스크 마야 아놀드 사용자돼 있죠 네, 그래서 어 마야의, 마야의 수요가 엄청나다 마야는 오토데스크가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다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어 한번 볼까요? 이 디지털 아이디어도 영화 쪽으로 c g 작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마야 사업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마에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쪽, 영화 쪽이나 광고 업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이쪽 이 캐릭터, 이 유명한 캐릭터 있죠? 예, 예, 굶뱅이 같은 애. 라바죠, 라바. 라바도 이제 마에로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토데스크 잘 봐야 된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 그 다음에, 국내에 이제 영화 산업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덱스터라고, 덱스터, 위지 스터인데 여기 지금 덱스터 있죠? 네. 덱스터가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 심과 함께 영화 아시죠? 그거를 제작했던 제작사고, 그거를 기획도 했던 제작사입니다. 이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보도 가지고 있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어, 모케킹2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외주를 받아 가지고 cg 작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은 이것도 언리얼 엔진 가지고 있죠 언리얼 엔진 마야 맥스 v-ray 블렌더 되어있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 거의 원탑 그 cg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덱스터 스튜디오 되어있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아까 방금 보신 덱스터 그 다음에 위지윅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도 똑같이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재무제표를뭐 보시게 되면은 어 보시게 되면은 어 덱스터는 좀 마이너스가 좀 있어 가지고 최근에는 좀 투자하기가 좀 그렇네요 좀 주권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어, 3년 전에 제가 만원 한 8천원 9천원 할때 제가 이제 그 만원 쯤에 팔고 나와가지고 조금 수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아 쳐다 안 봤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려왔네요. 코로나 이후로 지금 보면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반등해서 지금 쭉으로 행보로, 행보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제 위지윅 스튜디오를 보게 되면은 위지윅 스튜디오는 삼았다 어, 비슷하네요. 근데 조금 이제 그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올라와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얘도 좀 얘도 좀 보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게 되면은 어, 그래도 텍스트보다는 조금 낫네요 네. 그래서 2020년 컨센서스, 예산 컨센서스가 어 작년보다는 한두배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은 좀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쪽 산업은 아무래도 덱스터처럼 자체적으로 ipo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어 지금 외주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회사 성장성이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음, 이런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이런 회사가 사용하는 툴들 글로벌한 툴들 그런 오토데스크에 투자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죠 네. 그래서 영화 산업 모든 회사들이 다이 오토데스크 제품을 이용해 가지고 어도비 제품도 이용하지만 그래서 메인 툴은 다 오토데스크에서 3d 툴은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도 한 230달러 부근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한번 하고 오도비는 지금 매수 적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오토데스크를 좀한 어, 50만원어치만 환전해서 매수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산업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 위주로 알아봤나요 제가 AR VR 게임 산업 알아봤고 3d 프린트는 아직 안 알아봤죠 이거는 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란 UX UI는 포, 포토샵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고 영화 쪽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어, 오토데스크 2d 3d 관련된 모든 그 제품 생산은 이 회사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스아 오토데스, 오토데스크는 3d 어도비는 2D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3D 모델링 애니메이션은 오도데스크고 2D의 UX UI는 어도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에 있는 실적으로 빌드를 해서 어, 유저에게 어, 이제 게임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유니티, 언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섹터 중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어, 이 부분을 이제 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 섹터에서, 어, 이 섹터를 이제 활용해서 이, 이 제품, 이 산업을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어떤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지 알아봤죠.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회사에 대한 주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 온죠 네. 언리얼, 오토데스크, 오토데스크, 어도비. 뭐 이세 개에 대한 회사 알아봤고, 국내는 덱스터, 위지윅 이렇게 알아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에서 영상, 그 영화, 드라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넷플릭스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에서만 어 영상을 어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그런 이제 이야기 요청이 많이 있다 더라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오토데스크에 그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채널 개설한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이제 2천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많이 봐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어 제가 이제 그래픽 실무자로서 이쪽 분야를 어떻게 하면 좀더 자세하게 어좀제 노하우 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와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좀 공유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 재산에 일원이라도 어 블러시스가 될수 있게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